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읍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필립버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중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네.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금 전체 구절 이렇게 맥락이 있는데 네. 앞부분만 지금 자르셨잖아요 예, 예. 심지어는 이게 완벽한 문장도 아니거든요 오, 예, 예, 예. 이렇게 짧게 잘라서 우리가 읍조리는 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길면은, 뭐, 읍조릴 수가 없어요. <웃음> 어, 너무 바로, 단순하네요. 바로, 바로, 바로 잊어버려요. 문 <웃음> 근데, 그러네요. 근데 네. 또 너무 재밌는 건 <웃음> 네. 궁금해져요. 짧게 하면. 아 앞뒤가 궁금해져요. 아 응. 궁금해요. 정말 근데 우세지. 궁금해진 말씀은 다시 볼때내 아 말씀이 돼요. 아 사실 아 너무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공부를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는 건 줘봤자 내안 된다는. 네. 뭐. 아 많이 안 가르친 애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혼자 찾아본 건다 자기 거예요. 네, 지금 목사님 자녀뿐 아니라 네.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경험이 많으신 네. 거예요 지금. 네. 정말 궁금할 기회를 안 주는 아이들은 너무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목사님 오늘 아 엄청 궁금해요. 네. 자 오늘 하가다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죄를 시작하신 이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만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네. 연주 찬양 저희들이 들려드릴 텐데 음악 나가는 동안 지금 한번 여러분 소리 내서 읊조려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읊조려 봤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 읊조려 보는 동안 음. 참은혜가 많이 돼요 네, 네. 착한 일이 참 궁금하잖아요 네,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다는데 네, 네. 네. 네.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인데 음. 예수님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음.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한분 한 하나님은 그렇죠, 한 분이신데 그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도 우리 보고 착한 일을 하라고 많이 그러세요 <웃음> 그 착한 일이 조금 해석이 필요하긴 해요 네.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음.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 아. 이 착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하.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누구한테 착한 일 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일 네. 그게 착한 아하. 일이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 돈을 줬다 돈만 음. 주면 착한 일이 아니고 음. 야, 내가 왜 돈을 주냐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은혜를 음. 주시고 아하. 감사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주게 됐어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말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이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다아가도스에요 아, 선한 일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선은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하는 선은 선하게 선이에요 그건 음. 나빠요 음. 결국은 선하다고 말한 그 선에는 자기 욕심이 담겨 있어요 너참 착하다 너내말잘 들어 그런 욕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음. 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뭐 남한테 인정받는 착한 일또뭐 음. 우리 아들이 뭐말잘 듣는 착한 일 그러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딱정이 아멘, 아멘. 아가도스 음.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세요 우리가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 찾는 선물을 받으면서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내 속에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읊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내 속에서 착한 일을 하세요. 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음. 계속 하시면서 온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삶전체가 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야.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아멘. 그리스도의 장상은 분량까지.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만 읍조리며 주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또빌립뽀서 1장 6절 또 일부만 저희가 시작만 읍조리다 보니까 아, 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 뒤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음.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네.